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봄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빗자국이 지워진 거리 여기 넘어져 있는 나 혼자 가는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렸네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준 감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감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시자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지 않아, 않아 어어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자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단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하루더 날아가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fe c a u s on, life b e a s again 이 음악을 빌려 너에게 나 전할게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 음, 음, 음, 음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늘 하던 시작과 그 단영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 또 함께 이어보자고 우와우와 멈춰있지 마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또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지 않아 않아어 어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전 미래로 달아